예 저는 인천 만안구에 있는 오즈헤어에 왔습니다 우리 아이롱파마의 신 달인 우리 조혜자 선생님한테 직접 파마를 가져 왔습니다 여기는 어, 선건 아이롱이라고 해서 우리 조혜자 선생님이 직접 발명하신 아이롱 기계예요 파마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약으로 하면 약펌이 있고 열로 하면 열펌이 있어요 열펌은 전통 방식이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수채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태워 먹고 그랬던 방식인데 그거를 이렇게 개발을 하셔서 태워 먹지, 태워 먹지 않게 기계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중요하잖아요 이거 뭐 하루아침에 내는 기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약펌은 조금만 배우면 집...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는 정도인데 열펌은 정말 고난이 도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오늘 네 번째 파마를 하는 거예요 어, 세번 정도 파마를 받고 1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머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죠? 루현 네. 선생님이 처음에 그러더라고 머리가 납작한데 한세 번만 받으면, 이 모류라 그래서, 그, 모근이 이렇게 서 있는 뿌리가 이렇게 쓴대요. 나이 설마 그랬는데, 그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안 해도 됐는데, 그래도 한번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이 손건 아이롱 파마신지는 몇년 되신 건가요? 저희... 그 제가 이런 유의 파마를 접한 것은 한 17년 예. 정도고요. 어, 어, 예. 저희 기계가 출시된 것은 12년. 12년. 이었면 네. 모두가 어, 모두가 이렇게 예. 어, 이렇게 파우이 있으면서 이렇게 게 쏠려 있죠. 음. 이솔린아이들을 모근 어, 가까이에서 연화를 하면서 방향을 바꿔주고 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원래 이렇게 쏠렸던 이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붙어서 났던 머리들이 조금씩 조금씩, 뭐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남성분들이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완전히 붙어있는 분들은 효과가 좋아요. 음... 특히 앞머리 또납작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런 머리 볼륨 성형하는 건좀 좀 쉽고요. 아, 오히려? 네, 어, 예, 쉽고요. 이렇게 어... 머리가 붙어서 난 머리 잡는 것이 쉽지 않아요. 뒤통수가 납작해가지고. 네, 이 만약에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막, 카오리기 음, 심하신 분들거든요 음, 음, 음. 모류가. 음. 그런 분들은 저희 실컷스토리 성관이 편하죠. 음. 왜냐면손질이 편하니까요. 보사님도 그러니까 아, 네. 처음에는 어 제가 처음에 뵀을 때는 네. 이 부위가 이렇게 붙었는데, 네, 맞아요. 어, 네, 붙었어요. 붙었어요. 네, 네, 네. 근데 몇번 하다 보니까 모두가 네. 모은 자체가 방향이 바뀌어서 네. 음. 몇번 편하셨을 것 같아요. 음. 저처럼 수이 별로 없는 사람은 아니요 치은 적지만 한일은 네. 많아요 아, 그래요? 네머리로 교정하는 음.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아요 네. 그걸 다 그냥 한다고 해서 근데 보통 제가 빠마를 네. 동안안 했던 게 네. 머리가 얇아가지고 어, 머리가 푸스스해요 예, 뭐 하고 나면 뭐한두달 네. 지나고 돌아오더라고요뭐 이런 거 그렇죠 저, 언제 이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기도 그러니까. 어, 하고 효과도 없고. 머리가 얇으니까 음. 막 머리 손성도 <웃음> 네. 또 있으셨을걸요? 네, 그래서 음, 저희... 한번 한번 해보고, 에이 안해 그랬는데, 아유 이 아이론 파마는 다 그래요, 오래가요. 염색은 그래도 꾸준히 하시죠? 네. 주신 염색이랑 아직도 쓰고 있어요. 어마나 <웃음> 어, 저기 머리가 가늘고 하나 가지고 몇몇번 쓰시나? 음. 뭐, 없었지. 그 연모제가 아모니아나 알칼리가 없어요 음. 그래서 그 따가움이나 가려움이나 이런 열이 나거나 이런 게 확실히 덜하지 않으세요? 뒤에가 음, 어, 정말 플랫하시다 정말 어렸을 때 엄청 애기때 술 했나봐요 뉘우는 <웃음> <웃음> 그냥 빨뜻하게 잡는 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누인대로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웃음> 어? 예전에는 이런 주상이, 저기, 양반 주상. 그니까, 러 옛날, 옛날. 그러니까 그, 선비. 예, 선비 미용, 주상. 그, 이발소 가면. 네. 그랬어요. 어, 주상 이쁘다. <웃음> <보다> 납작한 주상. <거고. 웃음> 요즘은.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 지금 마네킹 주상이죠. 음. 마네킹도 동양인에 같이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면 그게 이쁘다고 생각했으면. 하 <웃음> <웃음> 화양안들 따라하다 보니 이렇게 하셔서 열처리한하0분 네. 10분 후에 체크한 다음 네. 보통 이렇게 연화 타임이 이, 이 모발에 맞는 약액의 파워 파워를 선정하고요 모발에 부족한 머리가 가이니까피피라던가 네. 히알루론산이라든가 콜라겐이라 이런 걸좀 보강해가면서 네.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기둥을 아무래도 유실될 거 아니에요 유실된 단백질을 보강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약재 이 연화를 하는 이런 약재 선정을 할때 부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이 사람의 모질에 따라서. 음. 모질에 따라서. 그 대화하는 분들 그르는거 네. 그러니까 어. 아이 구도를 잡는구나. 다음에 모발 어떻게 네, 성격을 아니, 할지. 아니요 이제 네. 모발 자체. 머리가 가늘으시잖아요. 음, 음. 가늘은 분들은요 패테이트 결합이에요. 음. 저기 단백질 결합이라서 주세결합. 네. 이게 약간 주세를 충분히 중간 중간에 조가면서 패테이 돼요. 이게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가늘으신 분들에 염색, 염색을 하시잖아요 염색할 때좀 많이 유실되는 콜라겐, 음, 페타이뭐 음. 콜라겐 그 측색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콜라겐 조직을 보강해가면서 하게 되면 파마닌트로 인해서 손상되는 것을 약간 방어할 수있어서 수. 파마를 했다 해서 머리가 손상이 많이 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죠 음. 음, 그렇죠 음, 우리 몸도 수술을 네. 하면 음, 보, 보강이 네. 필요하죠? 네. 수술 후에 보시하듯이 네. 얘도 어떻게 보면 수술인거지 그렇죠 음. 음. 오늘 큰일 하는 거죠 모발의 입장으로는 <웃음> 어. 막 뜨거운 고막에 뽑아서 들고 가지고 그 네. 빗장 음. 피부를 이렇게 얘기하면 빗장을 여는 거 빗장 빗장을 이렇게 닫아서 문을 방어막을 치고 있던 애들을 열어서 음. 그 안에 조직을 약간 눈네도좀 떨어져 있어 이렇게 있어. 음. 떨어져 있다가 내가 새로운 성형을 하고 재결합을 시키는 게 방한이 음. 된거 그게 네. 해고한 10분 정도 방치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거 뭐 열을 좀 해서 네. 10분 영양을 넣고 좀 지나고 보습이 반응을 하는지도 하고, 이 끝은 됐어요. 음. 네. 등정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등정이요. 등정 작업은 모발의 pH pH 컨트롤 시키는 건데요. 음. 어모발의 pH가 4.5에서 5.5의 양산성이에요. 음. 그런데 물의 pH가 7이라는 중성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 파마렌트의 pH는 거의 9 이상. 알칼리. 음, 알칼리가. 아. 네. 그래서 알칼리화된, 알칼리가 되야 큐티클을 열고 음. 그다음에 화면제가 들어가서 결합들을 끊어놓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결합을 다 끊어졌다고 확인이 되네요 그러면 물의 pH가 7인 데 들어가기 전에 얘를 4.5에서 5.5로 다시 돌려놔야 돼. 음. 산성으 4.5에서 5.5 이렇 그걸 등정이라고 해요. 같은 등 음. 어, 모발의 pH와 같은 작업을. 음. 등정. 그래서 등정점 같은 것을 같은 pH로 컨트롤 시키는 거예요. 음, 음. 이렇게 해 놓고 이때 이제 그래 놓고 물의 pH가 7인 대로 들어가면이 이게 그 팔이 되는 스파크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네. 그때 손상이 엄청나게 이갭 차이 때문에 많이 손상되거든요 큐티큐이 음. 터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동등을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문이 열렸죠 문이 열린 음. 상태에서 내가 부족한 컨트롤을 할수 있는 것들 윤기를 부여하고 중심에 힘을 할수 있는 콜라겐 가루예요 이게 예, 피시 콜라겐 먹어도 되는 예, 이 가루를 모발에다가 충분히 직접 도포를 하고 그다음에 얘를 유도체 그렇죠 안으로 침투될 수 있는 수분 타입의 PPT 타입들을 뿌려줘서 얘들을 안으로 치고 들어가서끔 해주는데 이 PPT하고 이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은 다 pH가 5대 5대 5대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등정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pH 컨트롤러만 해갖고는 부족한 단백질을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등정을 해줄 거예요. 열파만 하기 전에 충분히 연 보급을 해요 연화라는 과정이이요 건강한 연화인데, 음. 보시면 이제 그, 우리 박사님은 이제 사, 이게 탑 부분이 플랫하죠. 음. 어, 플랫한 부위는요, 어찌됐든 이렇게 볼륨이 서야 되잖아요. 음.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그러니까 얘를 어, 뒤로 이렇게 모를 교정을 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 이 여기 아까 붙었던 이아이들있죠 네. 붙었던 아이들은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된 아이를 반대로도 빗질하고, 네. 반대로 네. 이렇게 모류를 이렇게 교정시키는 이 작업을 해서 덜 붙었던 거예요. 네. 지금 연화가 된 상태, 연화 은까한 마디로 물렁물렁한 상태, 네. 모근이. 이거 네. 이제 여도요 딱딱할 네. 때는 성형이 안 되지만 물렁물렁하면 내가 동그라미를 아. 납작하게도 눌러지는 아. 거야. 이래 지금 물렁물렁한 상태인 거예요. 아... 이때 모류를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아이롱으로 2차 선하을 합니다. 음. 엿를 음... 비유하니까 이해가 쉽네요. 그렇죠. 그렇죠. 딱딱한 엿에 열을 가하면말랑말랑해 네, 열을 가하는 작업이 약간 음... 알칼 작업이에요. 음, 말랑말랑하게. 예. 네. 그 얘기는 빠마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네요. 전문가한테 맡겨야겠네요. 어 그래서요. 음. 이그 모발도 알아야 되고 음. 약의 파워도 알아야 되고 이 고객의 모질의 상태도 알아야 되고 음. 그 그러니까 진단을 잘해야죠. 음. 이 진단에 따른 제 선택을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나타나겠어요? 금방? <웃음> 많은 경험과 노하우 음. 해봤더니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고민을 해보고 더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어? 왜 손상이 됐지? 손상된 원인은 뭔가? 과도한 열을 또 써서는 안 되거든요 일단 일단 열기구를 이용하는거잖아요 열도요 참 신기해요 박사님 어, 주전자 그 주, 뚜껑을 만질 때그뜨기 뜨겁죠?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쥐죠 음. 어떤 분은 화상을 입죠. 네. 그러듯이, 그러듯이요 사람의 피부도요, 그걸 많이 이렇게 왜 조직이 좀 소음하게 좀 많이 했던 단련된 분들은 음. 그런 분들은 뜨거운 걸 약간 주잖아요. 음. 그러면 괜찮지만 한 번도 약한 분들 있죠. 아기들이나 음. 그런. 그런 모질들은 같은 열을 썼을 때 어떻게 써요? 파죠. 파거나, 늘러붙죠. 늘러붙어요. 규티클이이 겹이 뭐, 뭐 열몇장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데 사람마다 달라요. 열한 장에서. 근데 이 겹이 한두 장 바깥이 눌러붙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룽지가 되는거죠 어찌 보면 어, 모발을 누룽지 시키는거예요 그러면 누룽지를 건조되죠 모발이 건조되면 나중에 다시 연화를 할때 물을 뿌릴거 아니에요 뿔는거 뿌릴 뿔리면 쌀알을 뿔리면 그 성형이 그대로 되지만 누룽지를 뿔리면 어떡해요 터져서 <웃음> 나만 터이나 옆에 있는 스틱들이 다 터져요 그래서 서로 물을 줘, 물어 사이를 물어서 엉키고 그런 손상이 되고 날리고 이런 가열 흙으로 또열 흙으로. 이때 등정 작업을 하면서 모발의 모류를 많이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이러기들요한 3분 정도는 해줘야 등정이 돼요. 음. 마시고, 이제 물로, 위로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류가요, 우리 이제 그 박사님이 탑은 그래도 많이 어, 성형이 됐는데 아직도 이 네. 뒤가 제일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 제일 문제가 있는 부위부터 하기 음, 시작해야 돼요. 음, 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카오릭이 있어서, 카오릭을 중심으로. 음. 온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140, 음. 145도. 우리 온도기로 했습니까? 아, 제가요? 네. 그냥 이 머리만 만져봐도 알아. 145도? 145도 중요하지. 박사님, 145도 정도까지 온것 음, 같아요. 뭐죠 성형 뜨겁지 않으세요? 좀 전에 약간 뜨거웠어요. 아 수분 때문에? 음 수분이. 나락나면서? 네, 네 수분이 두피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이렇게 보면 내가 여기를 가까이 가야 돼요. 거의 음, 피부에 음. 닿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그 부위에 수분 이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음. 시간에 들어가야 돼요. 좋게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관계없어. 응. 그리고 여기 하나만 찍어줘. 하나만. 큐. 그 정말 오랜만에 하셨다 어. 그, 저기 박사님 책을 하나 더 보내주셔가지고. 머리만 조정해놓으면, 머지는 쉽게 봐요. 중간 부분이 납작머리가 조금 뽀뽀해지는 겁니다 오, 예. 음. 지금 완전 성형이 돼가고 있어요. 모근 음. 성형과 모발 성형. 음. 모발도요, 제가 이제 그,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물질은 같은 온도를 썼을 때, 제가 버린 기구가 들어가면 바로 제가 만집에서 온도 체크를 해요. 음. 이렇게 하면 같은 온도를 썼는데 어떤 모발은요. 안 뜨거워요. 음. 어떤 모발은 너무 뜨거워요. 음. 그렇게 같은 온도인데.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람의 그 똑같은 온도여도 음. 이게 정도가 다르듯이 피부에 따라서 음. 모질도 그렇더라구요. 모질도. 그래서 음. 이 모발에 맞는 온도를 써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뭐 어떤 분은 뭐 150도 쓰는 게 맞고, 어떤 분은 160도 쓰는 게 맞고, 어떤 분은 130도 쓰는 게맞더라 이거죠. 음. 다 다르구나. 뒤는 성형이 끝났어요. 이제. 음. 음. So i a l i m s i c a 끝났습니다. 주말 음. 파이 하나로 모리 교정과 결을 다 정리하는 거야. 한 방에. 음. 응. 그 7파이라 그래? c 파파이 10, 아, 아... 그... 불기에 그, 음, 그, 그, 따라서? 네. 미리 설정. 음, 음, 원주 계산을 하는 거나똑같은데 음, 10mm짜리 네, 1cm짜리 바로 포기 음. 그러면 한 바퀴를 돌리려면 얘는 몇 c m 가 필요하냐 뭐 이러고 있어요. 대략 한 바퀴 돌리려면 원주가 3.14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대략 3cm가 필요하다. 아. 이렇게 얘기게 하죠. 그러면 한 바퀴가 3cm니까 한 바퀴 반을 돌려야 되겠다. 음. 그럼 4.5cm 정도를 해서 돌리면 한 바퀴 반이다. 음. 두 바퀴 돌려야 되겠다. 그럼 6cm다. 뭐 이러면서 바퀴 계산을 하는 거죠. 와인딩, 뭐, 한 바퀴, 반, 바퀴, 네, 바퀴, 바퀴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시스템이. 선건이라서 원건보다는 탄성이 더 좋아요. 원건, 선건? 예, 네, 원건은요, 어, 선건은요,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위 형태. 네, 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회전을 하고 있게요. 네, 네. 근 원건은 이거 아니고요, 여기서요, 이게 봉이 돌아가요. 어... 이렇게 90? 99%가 원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난이도로 따지면 성건이 3배에서 10배는 어렵다단 힘과 탄성과 윤기, 결이, 곱슬까지 다 잡을 수 있다. 할수 있는 기능은 많은데, 난이도가 쉽지 않다. 이제 주변에서 저희 실프스토리까 보통 원건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몇 달만 받아도 흉내를 해요. 근데, 성과는, 근데 하루만 받아도 뿌리볼려면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내가 컬링을 표현한다던가, 와이닝을 한다던가, 막 극순상모를 공부할 수 있으려면, 좀 장기적으로, 응. 오랫동안 공부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선과는요당경배는그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치보면 어떻겠어요어 원고는 아이롱을 하고 있는 집이 거의 대다수가 하고 있는데 얘는 많지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장점 음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못한다. 음. 그렇죠? 단점 어렵다. 음. 그러니까 흔하지 않다 장점. 음.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고 완성 또 장점. 원건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원건 원더만 뭐펄리안 뭐, 해본 게 없어요. 아이론은 한 거의 한 5년 됐을까? 한 25년? 음. 25년 전부터 아이론에 관심이 있었어 아이론 펌에 음. 이런 이유에 타마을했어 음. 뭐, 세팅, 우리나라 디지털 세팅과 세팅이 나오기 이전에 아이론이 나왔어요. 음. 열폭은 가장 먼저 나왔다고. 음. 매직 스트레이트보다 먼저 나왔어요. 음. 이게 역사가 아니거 음. 단지 쉽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어, 쉽지 않아서 직화열을 이용해서 모발을 하나하나 성형하는 게 쉽지 않죠. 어. 그래서 빨리 이게 보급되지 못해요 지금 제품이 좋죠. 아까 약재도요, 막 보건제라든가 보교제라든가 늦어 나와요, 지금은. 그리고 어, 또 공부할 수 있는 창구가 많잖아요.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모발생약부터. 뭐가 뭐가 그러니까 예전보다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인도하는 교육생들이 많으니까 훨씬 편리하죠 지금은 세상이 편해졌다 할 정도로 저희 때만 해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파 보고 해서 경험을 짜서이제 뭔가가 생겼는데 지금은 많이 아프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음. 정말 좋겠어요. 중화도 하겠습니다. 중화는 하요 네, 중화는요. 네. 아까 그 엿을 뜨거운 음. 때에 성형을 해서 창에 붙이는 장면 어. 재결하고 시키네요. 이 중화를 하지 않으면 물론 산소 중에 산화한다고 라 해서 중화라고 말 하는 게 산화제. 아까 그 일액은 환원제, 산화제 그래요. 산화된다는 것은 산소죠. 있 산소로 인해서도 산화돼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수술 부위를 했잖아요. 응. 빨리 문을 닫아줘야 돼요. 응, 응, 그위 작업을 하지 않고 서서히하면 상처가 뒤집지않 듯이 단시간에 주성분과산화수술 과수 뭐 전체 용 정제수에 과수가 소독약으로 네. 써요. 네. 응.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우리 그 살균시키는 거예요. 살균 이게 피부도 피부도요. 이게 이제 pH가 3대 삼. 응. pH가 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중화제는 자주 하고 있으면 파마약보다 오히려 이런 각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중화 2개 오면 미용사들 보면 오이법이 막 상처나고 하는 것들이 검제보다는 파마입니다그니한 그러니까 5분 정도? 또 5분 정도 될것 같아요. 한 5분이면 될것 같아요 5분 도 있다가 세척하고 한 30분 정다 <웃음> 정확하겠습니다. 오 뒤로 그냥 그냥 뭔가가 <웃음> 말리기만 했는데. 네 뭔가 방방한 느낌. 오오 뒤통수가. 그렇죠. 갑작했는데. 어. 네. 오 <웃음> 드라이 아니면 그렇죠. 되겠네. 말리기만 어, 해도. 그냥 말리시기만 해도. 네 그렇죠. 그데한한달 네, 네. 후가 더 좋지 않으셨어요? 예 네, 맞아요. 네. 한달 후. 좀 지나니까 더 네, 오히려 습해라. 오히려 네. 한달후 뭐. 뭐두 달, 뭐 이럴 때까지 좋죠? 한두달반 네. 정도 됐을 때부터 살짝 쓰러져요. 네. 그래도 이, 이게요, 여기서부터 성형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이 네. 부위부터. 네. 어, 그래서 보통은요, 여기를 못해요.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이더 오랫동안 본인이 살죠. 네. 목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끝나고.